아, 천일입니다. 어, 자도 잤어요? <웃음> 어디 갔을까? 어, 예쁜. 오늘은 <웃음> 아, 어, 음력 어, 12월 13일, 임설일 어, 임세리 아침이에요. 조금 전에 그 천일이 그 인신 어, 눈뜨니까 인셨어요. 그래서 인신사하고. 어, 여러분들이또 하나 만나니다 자, 저번 편에는 좀 가벼운 얘기, 어? 이 무속인들, 우당들, 연애, 결혼, 재혼, 뭐 이혼, 만남막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는 좀 했었는데 오늘은. 어, 조금, 어, 좀 깊이 있는 얘긴데 어, 어, 이 천일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그 제대로 이해하게끔 어, 설명을 할수 있나 모르겠어요. 응? 에, 설명을 어떻게 잘할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 천하이라 생각을 하고 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소, 자, 파, 암. 응? 응. 그, 천일이 전에 한번 글도 한번 썼었고, 그 페이스북, 여기도 한번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썼는데, 소, 자, 파, 암. 응? 소, 자, 파, 암. 그 얘기,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오늘 잠깐 할까 합니다. 그요 얘기 전에 그 영상 그 전환 영상 전환에 그정상님들 켜는 거 보셨죠? 음. 아까 되겠지만 저는 저걸 안 켜도 그만해요. 안 켜도 그만이야. 근데 천일이 저초를 켜놓고 빌어줘요. 인사 때마다. 그근데 이걸 저 철을 켜는 중생들이 와서 보니까 키고 안 보니까 안 키고 그러느냐 아니죠 보든 안 보든 오든 안 오든 있든 없든 천일은 천일 제자로서 제자로서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외지에서 제자, 제자들이나 누가 오면, 응? 천일이 이제 그, 철원을 켜줘요. 그러면 초키 코땡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이어서 천일이 켜주고, 축권을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천일이 제자로서, 제자로서울곧게 얘기를 해주는 비로 주는 그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일관된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응? 그걸 보시라고 오늘 이 천일이 그 소자파암 소자파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 이야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저 장면을 잠일이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웃음> 아,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소자파음. 음. 어,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크게는 그냥 딱그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 노파가 응? 어? 노파, 노인. 노인이 저리다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중을 쫓아버렸어. 어? 거기 있는 중을. 그 얘기에요. 그큰 얘기로서는. 응? 근데 여기에서 왜그 중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노파는 왜 불을 질렀느냐? 이런 선문답. 선문답이 오고 가요. 선문답. 거기에서 깨우침을 얻으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응? 음? 그런 얘기. 옛날 중국에 응? 음? 중국에 노파가 살았어. 응? 음? 노파가 살았어. 그 유명한 그조주록조주록 조주록. 그다음에 임계록 이런 그 하나의 뭐 이렇게 그, 그 경전은 아니고 그냥 책에 많이 그런 노파. 노파를 노인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거 그 문답을 하면서 자기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노파가 노인이 막 절을 졌어 어? 불심이 강해가지고 절을 졌는데 어? 노파가 자기가 중노릇을 못하니까 선승 어? 이 도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중 중간화를 데려다 놨어요. 젊은 중간화를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대 야너 여기서 목타치고연불하고 공부해 해가지고 시켜놓고 그 노파하는 데는 노파가 막 공양을 했어 밥도 지올리고 뭐 의복도 고 공양 뭔 말인지 아시죠? 공양을 했어 막 노파가 지극정성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보다니까그 중을 대신 중이 대신에 그렇게 하면 자기 역시 또한 성부를 보겠다 그리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응? 하는 그러한 의미 응? 그러한 의미를 갖고 이렇게 봉양을 한 거야 이제 응? 봉양을 그게 한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20년 세월이 흘린 다음에 이 노파가, 음, 안 되겠다. 이 정도, 이 정도면 니가, <웃음> 20년 정도 세워버리면, 니가 뭔가를 좀 득도를 했어도 했지 않냐. 이래 싶어가지고 노파가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주목할 것은, 20년 동안 수행한 중이라고 그게 따로 있는데, 그 수행한 검증을 누가 해? 노파가 잖아 노파가 한단 말이야. 봉양해주고 공양해준 그 노파가 수행, 그 검증을 한다고 나서는 거야. 대박이지. 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노파가 뭐를 검증하겠냐고. 근데 이 대목에서 노파가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요. 검증하는 방법은 뭐였냐. 자기 딸이 있었어. 이쁜 어? 딸이 있었어. 딸한테 시켜 이제. 일랄랄라딸 일로 와봐 너 가가지고 있잖아 저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해봐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그걸 갖다가 딸한테 알려줘요 그 날이 딸라 딸라, 딸라 딸라 딸라 가요 이제 그 스님한테 가 가가지고 스님 무릎에 앉으면서 스님 하면서 교태를 부려요 교태? 교태가 뭔지 알죠? 응. 음. 막 교태를 부려 어? 스님 어쩌고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떠세요 스님 막 이런 식으로 교태를 부려요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하겠어 스님이 탁 뭐라고 했냐 응? 고목나무가 어? 고목나무가 찬 바위에 기대해서 있으니 고목나무가 찬 바위에 기대어 있으니 응? 삼동설안에 우리는 엄동설안이라고 하잖아 추운 겨울을 우리는 엄동설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삼동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석삼자예요 응? 삼동설안에 따뜻한 기운이 없구나 하고 다얼쳐요 미련한 땡중이 <웃음> 자고목나무가 찬 바위에 기대니 삼동설 안에 따뜻한 기운이 없구나 아, 그 표현을 해요 여기서 거북나무는 그땡중중 입장에서는 거북나무는 그 여자를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찬 바위에 기대니 찬 바위는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바위같이 차다 아그런 감정이 없다 그런 뜻이었고 어?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전혀 없다 네가 아무리 교태를 부리고 부부적 거리더라도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 하고 그 중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제 그그 그 딸이 또두 번째 질문을 해요. 스님, 내가 스님한테 정을 주도 스님은 어? 받지 않겠네요 하고 물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선임이라는 작자가 뭐라 하냐. 아이, 내 참. 야! 나는 있잖아. 어?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이라는 걸 도대체 모르겠다. 하고 답을 해줘요. 답 그러니까 얘가 그 딸이 쭈르르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갔어요. 아, 엄마한테 자처지죠. 엄마가 준 질문, 행동을 그대로 했고, 그대로 답을 받아서, 그, 노파한테, 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 지 엄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씨앙개 씨, 개시, 내가 너 같은 새끼를 내가 여자껏 내가 걷어먹이고, 내가 봉양을 했는지에, 씨앙놈의 새끼야. 하면서, 나! 가지고, 그, 중을 갖다가, 암자에서 쫓아내고, 그 암자를 부르고 확 질러버려요. 같아버려 암자를 여기까지 요 내용이 소자파암이에요 소자파암 응? 파암 암자를 파쇄했다 없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뜻 여기에서 왜 이거 중이 쫓겨났느냐 어? 여러분들 생각에 중이 왜 쫓겨났을 것 같아 그 엄동선안에 왜 죽긴 하겠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천들도 여러 데 많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절간에 중에 앉아있으면 안된다 이미 깨달은 것에서 바깥에 다 가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수행 수행과 개행 수행, 내 수행이에요 개행, 계율을 지키는 행위에요 수행과 계행은 일종의 하나의 감옥이라고 본 거예요. 감옥. 새창살 응? 안, 새새둥지를 말하면 새 새우리 새울 안, 새 새집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깨고 바깥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해? 대승, 응? 대승 보살행을 행하라. 현실로 나와서 현실 행을 행하라 이얘기야요 응? 수행과 계행의 틀에 앉아가지고 연불이나 외쌓고 부처님 마냥 가부좌나 틀고 예헴 그건 부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이치예요 부처뿐만이 아니에요 부처 조사 부모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바로 그 얘기였었어요. 자 <웃음> 노파가 테스트 노인이 테스트를 할때 그럼 어떤 게 답이에요? 어떤 게 답이에요? 응? 고목나무가 찬바위에 기대니 응? 따뜻한 기운이 전혀 없어요. 야 야, 니가 정을 준다고? 나는 정 같은 거 몰라. 정이 뭐였어, 뭐냐? 뭐였어, 물건인고? 얘는 수행을 밥 맞춰 먹고, 그지? 밥 맞춰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노파가, 그, 딸아이가 무릎에 앉아서 교태를 부릴 때, 그런 식으로 내쳐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렇다고 그 딸아이를 안아줘서 어떤 욕정과 유격, 뭐 몸보시 이런 식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행여, 만약에 딸아이가 그 딸아이가 스님 나는 세상의 남자라고는 경험도 못했고 스님이 나에게 남자적이라 알려달라 했을 때 처음에는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응? 만약에 산속이다.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게그 스님, 그 중위 입장에서는 그게 답이에요. 왜? 수행과 개행, 개행. 여자를 멀리 해라. 어쩌라, 저쩌라. 이런 개행이 있잖아요. 기율. 거기에 매여서 이 사람은 더큰 보살행, 보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행하지 않았던 거야. 행하지 않았다는 거지. 응? 여기에서 어 노파 그 여자의 엄마. 엄마는 뭘로 비유가 되냐면은 지혜. 지혜와 명안, 명안. 밝은 밝을 명자에 밝은 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문답에서 많이 비교가 돼요 응? 그 중은 개 자기 개율을만 지키고 거기에만 매진하는 자기 틀 20년 동안이나 짬밥에 있으면서 그걸 못 벗어난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깨고 나와서 더큰 보살 행을 대중 속에서 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불교, 불가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틀 안에 갇혀서 틀 안에 갇혀서 수행하지 말고 더큰 보살행을 행하라 대중 속으로 나와라 현실 속으로 나와서 행하라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이, 그 딸아이가 교태를 부리고, 어? 정을 주겠다. 하고 할 때, 흑된 말로 그 딸아이 한번 안아줬으면 한겨울에 안 쫓아났지, 안 쫓겨났지. 오할 데 없는데. <웃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웃음>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 그 나중에. 10년인가 20년인가 지난 다음에 그 쫓겨난 중이 딴데 가서 또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오갈떠으니까 뭐딴 데가 또 있었겠지 거기서 자기가 깨, 무릎을 치고 깨달은 이야기가 2탄 해가지고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그 깨달음 뒤늦게 음, 노파가 20년 동안 붕양을 했고 나머지 세월 10년인가? 뭘막 뭐 지난 다음에 깨달았다. 그 2편, 2편 후속편 식으로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있어. 이런 얘기를, 이, 이 천일이 그, 파자수함. 이 얘기를 천일이 왜 하느냐. 어제 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그 어제 편, 아니까 그러니까 저번 편에. 아. 어? 아무편은. 이 서로 서로 수행이 그래요. 서로 수행이 수행 자체가 응?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각자의 적인데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어? 떻게못 해?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 어? 사랑하는 마음이, 손을, 어떡하냐고.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모아준다고, 오, 일로를, 일로를, 뭐든 일로를, 일로될 일로 일로 일로. 수가 있냐고,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또. 아니지. 응?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소자팜, 그 이야기 자체는, 선. 아, 거기서 나오는 게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선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사선이다 하는 얘기를 선이 죽었다. 어? 선이 죽었다 하는 그 참선이 아니고 결과부자들 그게 참선 이런 참선이 아니고 어? 참진자 진선 참선이 아니고 사선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진짜로 깨닫고 도를 구하고 보살행을 행하고 응? 이렇게 사는 선승 내지는 깨달은 자는 모든 걸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계행, 수행 내가 수행하는데 야,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나는 오로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러한 틀에 갇혀. 창살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수행과 계행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응? 그래야만이 만 중생들을 아우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응? 다독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독여줄 수가 오늘은 그 얘기예요 응? 수행을 하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도를 구하고 이렇게 가실 때그 마인드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오픈시켜 놓으란 얘기예요. 응? 그 저기 땡중마 그 중마냥 20년 20년은 공부한 거지. 결국은 쫓겨나서 10년인가 10년인가 또 20년인가 그때 깨달았다고 하니까 아셨죠? 응. 오늘은 그 얘기예요. 소자파 진정한 깨달음 진정하게 들어 그게 뭐냐 우리 선은 바로 뭐예요 견성이란 말 견성 견성 성불이라고 하잖아 성불이 뭐예요 도를 이루는 거거든 도를 이루는 거 아셨죠 자 오늘은 어, 전지리그소자파수소자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 전일 마음 또한 그래요. 어? 전일 마음 또한 그래. 어? 전일 마음 또한, 그, 마음 또한, 아, 그러하니, 늘, 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어? 그러니까, 측은지심과, 측은지심과, 음? 그만 중생들과 제자와 그네들 모두가 다 견성, 견성하기 바라는 마음. 그치? 그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 소자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뭐, 어 맞다 검색한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어디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가. 조금 공부 좀 하고 어, 이슈카다 하는 인간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떠들고 업주이니까그위치만 깨달아도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도통한 거야 그게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음. 시간이 음, 얼마나 됐나 <웃음> 6시 26분이네요 <웃음> 아침 음. 잘들 보내시고 천일의 서두이 이 전환에 중생들 제자들 초조르르르 켜준 거 그거 보여주시고 보여줬고 주시보여 천일 마음이 파자서함에 나오는 그 땡중과는 천일 마음은 정반대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품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준 거예요 참고로 전일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큰 줄기에서 주제를 주제 주제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 흐름 속에서 격까지 어? 격까지 내지는 그 양념으로 들어간 얘기들, 그 얘기에, 그, 부분만 집착을 해가지고, 팍,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 난독증. 난독증이라는 거 아시죠? 난독증. 무슨 글을 하나 읽는데, 글, 그, 글 자체를 갖다 이해를 못 해요 음? 해석을 못해 그게 난독증이야 그게 난독증 하나의 글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큰 줄기 흐름을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부분 부분 그 내용을 솔개하기 위해서 예를 들거나 설정을 해 주는 그 얘기 고기에만 집착을 해 가지고 있으면은 그큰 줄기 이야기를 이해해요? 못해요? 무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셔라 하는 거예요 천일이 한3 0분만 떠들면 그 30분 안에 들은 총체적인 이야기 큰 주제 흐름 이거를 이해해야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주거나 중간중간에 삽입된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거기만 집착을 하고 있으면 진도가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야. 알았죠. 그러지 마셔요. 음, 너무 뭐 그러면 본인이 발전을 못해. 어? 한 군데 꽂혀가지고 외쳐가지고 크, 막 이러고 있으면 응? 오늘 얘기 그 얘기예요. 소자판 수행과 견성에 있어서 내 아집과 내 틀을 버리라는 것 응? 그래야만이 보살 심을로 행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대 보살 행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즉 현실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좀더으말 걸을 거예요,